그럼, 나머지 양념 배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습해 볼까요? 배추 한 포기당, 음, 고춧가루도 4큰술입니다. 그러면, 배추가 제가 9포기니까 4하고 36. 자, 36. 30... 36 숟가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자, 여자, 여열여열여열 다섯 여여섯여곱 여자, 여 하고 숨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잠시 중단할게요. 그다음에 찹쌀풀을 넣습니다. 찹쌀풀은 보통 제가 다섯 포기 할때4네 큰술, 세네 큰술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 큰술이나 네 큰술에 찹쌀가루를 넣어서 풀을 써요. 이렇게 풀을 쓰는데 이번에는 여덟 통증을 했습니다. 찹쌀풀도 다 넣었네요. 근데 찹쌀풀이 어, 처음에는 봄배추가, 어, 봄배추 가봄 배추 할 때만 사용했는데 몇년 하다가 이제 그 후에는 모든 계절에 배추에 다 넣습니다. 이제 쪽파와 부추를 잘라넣으면 양념은 끝입니다. 사실 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넣지만 오늘은 워낙 지금 쪽파가 비싸네요 보니까 그다음 부추를 넣습니다 부추 또한 그렇게 자릅니다. 다시한번 복습하면 생강 포기당 10g 그러니까 90g 그리고 마늘은 그것의 3배니까 270g 음, 쪽파 2단 부추 2단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4큰술 4,936 그 다음 그책살풀은 제가 지금 8큰술로 했고요 음, 양파 9개 근데 배치가 조금 큰것 같아서 10개 했습니다 그러면 재를다 버무리면 버무리면 양념이 일단 끝입니다 양념 배합은 다 했는데 배추가 무거워서 못 갖고 오겠네요.